1-2분 정도 후에 고압수로 깨끗하게 헹궈내면 되고 저는 내일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겨울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더 춥고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외장관리도 겨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차도 깨끗이 하고 왁스나 코팅제 같은 보호관리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꼭 해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철분 제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눈이 오기 전에 철분 제거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철분 제거를 하는 것이 올바 다른 방법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치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그럼 자동차의 도장면에 철분이 묻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주원인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맞닿아서 갈려서 생긴 분진이 주원인이고 도로에 떨어진 쇳가루들이 공기중으로 날리면서 차체에 묻고 고착되고 특히 겨울철엔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 뿌린 염화칼슘으로 급속하게 부식이 되면서 이걸 나중에 제거하려고 할 때는 작업도 더 어렵지만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거지 또 휠은 철분이 쉽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곳이지 그런데 철분제거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고 두 번째로 몸에 해로운 암모니아 냄새가 나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 알미늄 휠은 부식이나 변색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충분히 열을 식히고 사용 전 부분적으로 살짝 묻혀보고 반응을 살핀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네 번째로 고장면이 벗겨진 곳은 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야 동튜비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알아봤으니까 철분제거를 한번 해볼까? 첫 번째로 철분제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도장면과 휠의 열기를 충분히 식혀주고 기본 세차를 하고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철분이 직접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 철분제거를 하려는 부위 중한 부분에 살짝 분사를 해서 반응을 확인한 후에 세 번째로 전체 부위에 골고루 분사하고 1, 2분 정도 후에 고압수로 깨끗하게 헹궈내면 되고 특히 휠은 브러쉬로 구석구석 문질러준 후에 고압수로 헹궈내면 훨씬 결과가 좋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작업 방법도 단순하지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철분 제거 그거 꼭 해야 하는 건가? 하지 않아도 깨끗한 것 같은데 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철분들은 조금씩 고착되고 부식되면서 차를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알려드린 주의사항대로 뿌리고 고압수만 뿌려줘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철분 제거 전이라면 이제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네 걸린다. 수고했어, 동티뷰.